이매맨! 러블럭스! <끼리> 음, 음. 오늘도 운동을 나가 보실까? 음. 나 강해 보이는 녀석이 있, 있군. 어? 넌 여매니? 어? <끼리> 너미호 하하. <끼리> 여매나 나좀 바빠라. 너 진짜 잡으면 죽어! 어? 어? 어? 어? 어? 아! <웃음>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아! 저 친구들도 많이 강하군 이 어. 녀석 못 잡나? <웃음> 음... 음나 잡아봐라! 잡힘! 죽어! <웃음> 음. 따라오지마! 이 녀석! 음... 아! 따라오지 마! 어! 오호 머리채를 잡을 수가 없고. <웃음> <웃음> 사람은 안 되나 보네. <웃음> 이거 뭐지? 이거 아이템 있는데? 어, 블 오, 블 <웃음> <오, 블랙홀> 뭐야?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이거 라와 사라진다 이거. <웃음> 이거 먹면 오! 오! 오! 얘왜 어... 이래 근데 이거 뭐하는 게임이지? 그 때리는 게임이야 아 때리는 <웃음> 게임인어 그만 따라와 미안, 미안해 어 이제 든 리아 내디에 빨리 놀러가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리아한테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선물도 들고 가자나 아, 아. 여기 챙겼어 <웃음> 리아집 리아야 어. 놀자 리아야 <웃음> 문 열어 리아야 놀자 리아야 문 열어 문. 리아야. 문 여, 리아, 아날 아, 때리면 어떡해? 뭐, 리아야 놀자니까 또... 어디 있어? 우리가 아니, 직접 찾아왔잖아. 저... 리아야 어. 놀자. 여매나, 어? 이 집이 아니야 옆집이야. 옆집이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왔네. 노크를 음. 하고 들어가야지. 뚝뚝뚝뚝. 또, 어 리아 어. 어. 믿었어 맨 <웃음> 문을 열어라 리아야 나와봐 나와봐 리아가 자고 있나봐 깨워주자 리아 야 일어나야지 <웃음> <웃음> 아여기가 리아 집이 아니었나봐 아 대체 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말이야 리아한테 이 팁이 줘야겠다 아 그래들이서 즐 <웃음> 집들이 선물을 줘야겠다 그래 그래 아 리아 좀 여긴가? 리아야 리아야 놀자 리아 선물 가져왔어 오 센데? 자 리아야 놀자 리아야 선물 가져왔어 아또 집들이 선물 챙겨야겠네 에이에 에이. 이겸은 자 미호야 여기서 10초 세 숨바꼭질 하자 그래 진짜 잡히는 사람은 죽는거야? 후으하으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어으으으으으으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우리 어 우리 로날이랑 <목소리도> <웃음> 우리 먹어드랑 우리 먹어야지? 우리 로날이들이렇게리들 우리 룸 아이들. 이들우 네? 룸 아이들. 우리 룸아 아이들. 우리 룸 아이들. 우 자, 미호야! 이번에는 니가, 니가 숨을 차례야 아, 아 알았다아 어, 10초 줄게 잡히면 정말 죽어! 아... 자, 미호를 잡기 위해서는 스킬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자, 스킬을 좀뭐 스킬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미호야! 이제 찾을게! 잡히면 정말 내 손에 죽어 음. 미호야 어디 숨었어 잡히면 주황아. 죽어 절대 녀석이 모를 것 같은 장소로 돌아가 잡히면 정말 죽어 어디 숨었니 <웃음> 절대 나를 못 찾지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어딨지? 어있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안 보이는데? 여기 이 근처인가 보다 어디 숨었어? 미효야 놀자 안돼! 미효야 놀자 동전가? 이 아닌가? 도, 도망가! 미호야 놀자! 미호야 놀자! 내 친구를 만들어야겠어! 친구들아 도와줘! 친구들아! 미호야 놀자! 미호야 놀자니까 왜 도망갔어! 구독! 자 이제 미호야! 자 어? 쪽 가서 놀자 쟤 네. 가너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 무섭네. 아, 아니, 아니지. 자기들끼리 싸운다. 가자, 가자. 잠깐만. 어? 아, 여기 뭐야? 어? 이거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 그걸 한 번에 설치할 어? 수 있어. 이렇게. 오.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저 리아 형 유인해도 잡자. 어, 그러면 내가 유인해 올까? 나좀 빡. 이쪽으로 네, 설치해 놓고 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쟤제 이제, 이제 데리고 와 오케이. 터치게 리아 형님! <웃음> 유인해와 리아 형님! 옆에서 간척 꺼내는 중와 둘이 근데 진짜 치열하게 싸운다 아, 둘이 운명의.. 운명의.. 운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리아 형님! 리아 형님 이쪽으로 오십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웃음> 오십쇼! 아. 아. 아무래도 유인은 안되겠다 둘이 너무 싸우네 아저미호야 우리 맞짱 떠 좋아 따라와 어그 무기를 들고 왔네 로나이드를 나는 로나이드랑 평생 함께야 아 우리 그거 하자 좋은 애가 떠올랐어 내가 이 나무에서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우리 그래 잡히면 죽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1인칭으로 할게 1인칭 응. 무조건 1인칭 자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로날드 너무 움직이는거 아니야? 로날드는 <웃음> 어쩔 수 없어 살기위에 발악하는거거든 어. 자 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로날드는 어쩔 수 없어 살기위서 발악하는거거든 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걸렸어 걸렸어 <웃음> 이 녀석 움직이면 안 되지. 야, 자 이번엔 야, 네가 야, 해. 아, 로제, 도와줘. 아, 아, 아, 이제 오. 네 차례라고. 네가 슬래라고. 난 슬락 싫어. 이 녀석이 안 되겠네. 알았어, 내가 슬락게. 슬락게. 아 <웃음> 그래. 그 나무에서 해. 프랭. 랭 좋아요. <웃음> 걸리고 <걸린 거 웃음> <웃음> 아니겠지? 무궁화 꽃이 피었어야...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어야... 아! 아 네! <웃음> 못하긴... <웃음> 이금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 오늘 미오를 미오랑 벌크업 좀 해봤는데요. 저희 덩치 어떠... 어, <웃음> <웃음> 저희 덩치 어떠신지... 네... 근데 재밌게 보셨다면... 어이구! 어, 힘이 왜 이렇게 세? 아,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아요, 아! 구독하기, 어? 도망쳐, 아, 아! 아! 어! 재미요, 재밌게 보셨다면 아! 재미, 구독하기, 꼭꾹 눌러주세요. 구 얘가 왜 이래? 아, 그럼 여러분들 안녕. 뿅. <목소리나> 안녕.